그래 고 응? 지큐 더하기 응 잘하고 있어 비큐 더하기 지큐 가또 있네 내가 이 B, Q인데 응? 나지큐게 음. 그 PQ는 음. 구하면 어, 음. 네, 네. 음. 어, 바이, 음. 그렇지. O, 근데 얘가 지금 음. 하면 되겠네. 음. 그렇 음. 얘는 음. 음. 거니까 음. 음. 음. 돼? 어 그러면은 계면은 어? 음. 마이너스 2분의 3 음. 2니까2 2니 2분의 음. 2맞았어 음. 이렇게 하면돼 음, 너무 잘했잖아 <웃음> 이거 빼는 거 <웃음> 너무 잘했잖아 <웃음> 음. 그다음에 경로구하는 거 음.